그러니까 50대라도 태작가님이 정인이시잖아요. 네. 정인이신데 많이 사고 많이 팔아보셨죠 어쨌든. 네. 네. 여러 가지 물건들 아까 재개발, 재건축, 분양, 갭투자까지 하셨으니까 네. 작가님처럼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일반인들한테도 한두 번의 기회는 있다. 네. 그렇군요. 그것을 잘해야 돼. 그럼 여기서 이게 중요하네. 잘해야 되니까. 네. 실패하지 말아야 되니까. 네. 특히. 50대 이후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네. 어떤 투자 원칙이 있어야 할까요? 그 원칙이 있는데, 네 가지를. 네 가지 원칙. 네, 네. 제가 첫 번째는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입니다. 음, 네. 지역. 어떤 네. 지역이죠? 대기업이나 대기업 예정, 이전 음, 예정이 완료된 음, 지역. 예. 그런 지역의 일자리입니다. 아. 자. 일자리가 많은 지역 직주근접 네.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이야기이긴 네, 해요 그런데 네. 여러분들이 이태자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뒤로 갈수록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어보면 아주 구체적인 그렇구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일자리 일자리 중에서도 자 일자리 직주근접 그것만 보고 되나요 일자리도 예. 고액 연봉이 예. 많이 사는, 거주하는, 좋아하는 지역. 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장 앞에 사는 사람도 있고. 네. 공장에서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또 조금 떨어진 지역도 있잖아요. 네. 공장 바로 앞에 부자들은 대체로 안 살더라고요. 아, 그렇죠. 안 살고, 부자들은 조금 공장하고 떨어진 지역에 살아요. 네. 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 그죠? 네. 네. 공장 앞이 아니라. 네.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 예, 근데 네. 경기도만 하더라도 수원, 동탄, 또 평택, 그런 라인을 따라서 주로 삼성 벨트가 많은데. 예, SK하고 삼성전자가 있죠. 근데 그쪽에 고액 연봉자들은 주로 어디에 사? 한계하고분파하고 풍파. 물론 뭐 동탄에도 고액 연봉자가 살 수도 있고, 수원에도 네. 살수 있지만, 네. 상대적으로 보면, 네. 상대적으로 보면, 분당 판교 네. 이런 쪽에 많이 사시네. 네. 그러니까 분가, 분당 판교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많이 올랐죠. 예, 예. 그게 이제 비싸다. 음, 누가 그거 모르냐. 그럴 예.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그죠? 서울은 예. 이제 강남, 음, 여의도. 여의도. 예.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쪽 지역이 음,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하면 예.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근무하신 고액 연봉자 같은 경우는 음. 어, 일상 고향에서 아하. 거주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랬듯이 꼭그 근무하는 곳과 음, 거주하는 곳은 그렇게 다를 수 있네요. 그렇죠? 예. 아, 그런 관점으로 조금 눈여겨 보면 네. 좋겠다. 네. 단순하게 직주근접도 좀 구체적으로 보면 네. 지역이 직장에 있는 지역과 고액 연봉자들이 사는 지역. 아무래도 고액 연봉자들이 사는 지역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집값이 높죠. 높고 네. 또 이 경기의 어려움 하락장 때 흔들림이 적죠. 아, 강남이네, 그죠? 네. 또 보면 분당도 그렇고, 판교도 그렇고, 네.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도 덜 떨어져요, 그죠? 네. 아, 그런 특성이 있네요. 자, 그러니까 50대 이후에 투자, 부동산 투자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첫 번째는 지역인데, 네. 일자리가 있는 지역, 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공장이 아니라, 공장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일하는 분들의 상대적으로 고액 연봉 자들이 사는 지역을 좀금능하게 예, 봐라. 네네. 음. 자두 번째는요. 교통입니다. 두 번째 교통. 네. 예. 자 이것도 올핏 하면 일반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예. 아까 이야기 드렸죠. 뒤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죠. <웃음> 자 교통, 교통인데 어떤 아니, 교통이요? 여기서 <웃음> 말하는 교통은 음. 지하철을 말합니다. 지하철, 예, 버스가 지하철 아닌 ]이죠? 지하철. 예. 네. 지하철도 서울에는 여러 개 노선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그 지하철의 그 가치가 조금 다릅니다. 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지하철 예. 노선은 음. 2호선, 음. 3호선, 음. 7호선, 음. 9호선, 예. 신분당선입니다. 아, 2호선은 서울 순환이니까 예. 당연히 핫한 노선이고 예. 예. 구호선은 서에서 동, 동서로 횡단 옆으로 그죠 네. 구호선 그리고 3호선7호선은 약간 대각선으로, 네. 대각선으로 네. 동서로 움직이는 네. 선이고, 네. 네. 신분당선은 서울에서 분당, 분당 직은 하단데, 네. 그래서 판교, 광교까지, 아 판교, 네, 다아홉한다 신사역까지, 까지, 그죠. 에, 에. 음, 이 이야기하니까. 서울의 고속 터미널이 또 대표적 <웃음> 대표적인, <웃음> 그죠? 대표적인 예. 역입니다. 자,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을 끼고 있는 지역이 중요하다. 네, 그 노선이 몇 개가 교차되는가? <웃음> 이게 네. 정답이네. 예. 많이 교차하면 교차하는 지역일수록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반포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하늘 무슨 줄 모르고 치솟고 요즘 네. 안 빠져요, 그렇죠? 네. 이런 노선들이 많이 겹칠수록 집값이 비싸서 알겠는데 못 사잖아, 그죠? 그렇죠. 그렇죠. <웃음> 돈이 예. 못 사잖아. 아무나 또살수 있는 거야 음, 가격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집을 살때이 황금 노선이 지나가는 노선으로 음, 예를 들면 음, 부, 경기도 부천 같은 경우 예. 7호선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 지역에 이 노선인 7호선 들어가지 않는 지역과 음, 그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은 가격 차이가 아, 확연히 나 있습니다. 그렇게 2 3 7구9 신분당선이 많이 겹쳐질수록 당연히 핫한데, 돈이 안 따라줄 수 있으니까, 에. 그 중에 하나라도 에. 가까운, 에. 그죠? 에. 네, 그런 쪽이 좋다. 그런데 노선에서 2379 신분당선이 괜찮다라는 뜻이네요. 그죠? 자, 세 번째는? 제 교육입니다. 교육. 에. 음. 우리나라는 교육량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교육, 공교육과 사교육, 아무래도 뭐 사교육 시장을 말씀하시는겠죠? 사교육 시스템이 예. 잘 받쳐져 있는 곳입니다. 예. 우리나라 대표 교육 지역이다 음. 하면 대치, 아시다시피 목동, 목동, 중계, 중계 평천, 평촌, 송도. 송도. 송도. 어. 음. 송도는 최근에 몇년 동안에 주로 국제학교 예. 이슈 때문에 많이, 많이 올랐어요. 예. 올랐습니다. 음. 네, 올랐습니다. 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잖 아까 우리가 지하철처럼 이런 교육 사교육 시스템이 갖춰진 지역은 하루 아침에 갖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꾸준한 시간 동안 시스템이 갖춰지는데 네, 지역별로 보면 네. 뭐 대치, 목동 말할 것도 없고 네, 네. 또 이들 지역들은 대체로 지금 비싸요. 네네. 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음, 음. 그네 지금 마포 아현 뉴타운이 되면서 그쪽에 젊은 세대에 작은 여력이 음. 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신, 예, 신축으로 음. 들어가면서 그쪽에 교육도 아. 많이 학원이나 그런 게 많이 형성이 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이 아까 대치 분당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네, 네. 돈목동 이렇게 기존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동네도 있지만 네. 새롭게 주거단지, 주거지에 따라서 새롭게 그 거익 점이에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것도 관심을 예. 가지라. 네네. 예. 네네. 예. 자, 이제 네 번째는. 정말 이건 굉장히 음.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아까 세개 말씀드린 거는 예. 아마 돈 파는 가게 구독자분들이 많이 아시고 일반적인 얘기예요. 누구나 다 한다는 얘기라고 할수 있어요. 아마 겉으로 보니까 실제 비밀은 또 많던데요. 어쨌든 아, 그렇다 치고 아,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어, 이건 제 실제 제 경험인데요 음. 경험이 없으면 여러 가지 예, 통찰력을 갖고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예 단순해지거든요 음. 네그 내가 정한 그 지역에 사고 싶은 그 부동산에 공급량과 미분양 물량을 꼭 보셔야 돼요. 공급량과 미분양 네. 물량 네. 자, 공급량과 미분양 물량도 얼핏하면 일반적인 이야기 같아 보이는데 예근데 네. 공급량이 많으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미분양이 네. 쌓이기 시작하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지금 대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구가 네. 그렇다. 네. 그런데 이 말씀만 네.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그 <웃음> 지역의 예. 공급량과 미분양이 괜찮아. 예. 근데 전세가를 또 거기다 전세가. 보셔야 돼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세가 하면 전세가율을 많이 따지죠 네. 예. 전세가율은 시장의 바로미터입니다 음. 정확한 시장을 음.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예. 그래서 수도권은 전세가율이 6 70%를 기준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이라면 하뭐 경기도 이런, 쪽, 네. 이런 쪽은 이런 쪽 전세가율이 특정 60%, 전세가율이 네. 60, 70%. 70%, 네. 70% 네. 10억짜리 아파트 같으면 6억 내지 7억이 7억 전세가이게 특정하다라고요. 네. 서울은요? 서울은 50%를 보는데 서울은 아무래도 집값이 더 비싸니까. 네, 50%를 보는데 네. 만약에 내가 서울에 집을 지금 사고 싶은데 음. 전세가가 50% 미만이다. 그러면 아 이건 매가에 거품이 많이 꼈구나. 그렇게 아, 전세가가 낮다 하면 네. 거품이 많이 꼈구나 기구나. 50% 미만으로 내려갔다면 예. 그그 물건은 좀 떨어 전세가가 올라갈 음,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럼 반대로 예. 네. 반대로 전세가율이 높으면 그럼 지금 대기 수요자가 많구나. 그러니까 음,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매수를 해야죠. 그러겠네 보통 집값이 오를 때 올랐던 시기를 되새겨 보면 네. 전세금이 올라서 차라리 그냥 내가 좀 돈을 더 대출을 받더니 보태서 그래. 네. 내가 집을 사야지 네. 이렇게 하면서 집값을 또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이야기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데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전세금이 8, 90%인 곳이 있다 수도권에 그런 데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제 얘기로는 그게 사야 될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 내가 사고자 하는 그 물건 그, 단지가, 예. 매매가 자주 이루어지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이 매매 상승 여력이 있는 거지. 아, 거래량. 거래량이야. 거래량. 거래량. 예. 음.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전세가만 80, 90%다. 그건 음. 사시면 안 돼. 요 미래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즘 현상이다, 그죠? 네. 어, 전세가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있지만, 네.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다 하더라도, 네. 그때는 내가 돈을 조금만 보태면 집을 살수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네. 네, 그렇죠. 음, 네. 음 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세가율을, 이론만 보면 전세가율이 높으면 집값이 올라야 되고, 네. 일반적으로는. 네.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건 단순한 거고, 네. 거기다 이제 거래량을 음, 네. 딱 갖다 붙이면, 네. 거래량이 네. 많으면서, 네. 전세가율이 높으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전세가가 높은데도 거래량이 없으면 반대로 네. 집값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네, 그렇죠? 네, 네, 아, 네, 그 점이 굉장히 포인트네, 그렇네 예. 자, 우리는 지금 5 0의 시작에도 늦지 않는 부동산 투자 저자이신 태재숙 작가님과 함께 돈 파는 가게 30만 특집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